아 근데 이게 그냥 보면 몰랐을 것 같은데 사연을 읽고 보니까 뭔가 좀 귀엽고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웃음>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강아지들의 행동과 마음 번역기와 같은 시간 독인더 박스 김성진 트레이너입니다 <웃음> 어, 또 지금 또 영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더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재밌는 영상들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을 한번 볼 건데 어 우선 이것도 사연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네네 한번 사연을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4살 남아 믹스 한별이를 반려하고 있는 한별이 보호자입니다. 음. 저희 한별이는 걷는 것이 정말 특이한데요. 언뜻 보면 잘 걷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끔 요상합니다.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걸을 때는 쭉 앞발이 같이 나가요. 바보처럼. 같은 쪽 앞뒷발이. 그렇죠. 혹시 관절에 문제가 있나 해서 동물병원에 여쭤봤는데 수의사님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네요. 음. 웃기고 귀엽기도 하고 살짝 걱정스럽기도 해서 영상 보내봅니다. 알려 주세요. 설 스트레이너 님. 아, 어, 오케이. 네. 네. 이 사연을 읽고 우리 한별이가 걸을 때 이상한 점이 있는지를 한번 잘저도 한번 유심히 볼 거거든요. 네. 한번 잘 체크해 봐 주세요. 느껴져요? 아, 근데 이게 그냥 보면 몰랐을 것 같은데 사연을 읽고 보니까 뭔가 좀 귀엽고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저는 느낀 점이 심장이 아프네요. <웃음> 일단은. <웃음> 너무 귀여운데? 여기서 왼발와 오른발이 같이 갔다가 그쵸. 툼 같이 떨어지죠 네. 그리고 반대도 툼 같이 떨어지고 왼발 오른발이 한쪽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면 이렇게 걷는 이렇게, 느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네. 되게 이렇게 뚱땅거리면서 걷는 느낌의 영상이 나오고 있어서 아 이거 이상하다라고 해서 사실 저도 찾아봤습니다 강아지의 보행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 영상을 한번 보면은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니멀! 사족보행하는 동물들의 보행에 대해서 음. 지금 나온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걸을 때 보면 지금 보시면 따닥 따닥 따닥 따닥 이렇게 나오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엠블이라고 그때보다 조금 더좀 걷는 모습을 보면 이것도 따닥 따닥이에요. 그죠?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페이스 걷기 그다음에 앰블 그다음에 페이스 점점 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페이스 정도의 우리 발자국의 모습을 보면 보세요. 우리는 뚱땅이지만 얘네들은 탕탕탕탕 한쪽의 앞발과 뒷발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페이스라는 걸음걸이를 할때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네, 아주 정상적인 걸음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엉덩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요 관절이나 이런 거는 만져봐야 알겠지만 지금 걸음걸이에서 이상하거나 걱정되는 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도 되게 귀여운 영상 보호자분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 맞아요. 신경 쓰시고 걱정하시는지 또 제가 그걸 좀 풀어 드릴 수 있어서 또한번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많이 배우고요 <웃음> 음, 그쵸 그렇죠? 음, 네. 한번 이제 걸음걸이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참고자료도 같이 보내드렸으니까 우리 아이가 걸을 때이 아, 정도 이렇게 걷는구나 음. 라는 걸 한번 보신다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사소한 궁금한 영상도 보내주시면 제가 네. 과학적으로 또 수의학적으로 잘 설명드리고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솔루션도 저랑 또 우리 트레이너들이 잘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독인 더 박스. 안녕. 안녕.